안녕하세요. 건프로 다육이에요. 오늘의 건프로 다육이는 앞광고 짜자잔 짜자잔 <웃음> 여러분 택배 박스를 뜯으니까요. 요런 아이들이 지금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. 대충 세어보니까 24개예요. <웃음> 지금 택배 뜯으면서 중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촬영하려고 좀 찍어봤어요. 이어서 또 계속 택배 뜯을게요 건프로가 제일 신나하는 엄마들이 제일 반기는 택배 <웃음> 그럼 이어서 포장 뜯을게요 여러분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24종이에요 어떤 아이들이 있나 또 하나하나 뜯어 볼게요 건프로가 또 여러분들이 덕분으로 다육이 화분을 협찬받았답니다 우와! <웃음> 구독자 3,000명 가자! <웃음> 다 함께 같이 가주실 거죠? 그럼 다육이 화분 어떤 아이들 왔나 함께 보실게요. 이런 식으로 물구멍 있고요. 다육이 화분이 만약에 물구멍이 좀 작으면요. 마사를 좀 도톰하게 하면 괜찮아요. 이런 식으로. 잘 보이세요?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매끈매끈하고요 한땀한땀또 어느 장인이 만들었나요? <웃음> 이렇게 구멍 있습니다 올망졸망 다육이 합은 범프로는 음 그냥 그 다육이 들 심고 하는데 대체로 많이 사용하는 화분을 다육이랑 같이 심으실 때 대체로 비슷한 종류 아이들을 같이 심어서 이렇게 딱 하시면 좋아요. 또 이런 화분들은 사이즈 중에 좀큰 화분만 어요이 아이들이 음 빨간 포트 하나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거든요. 다육이를 일부러 크게 키우실 게 아니면은 몸에서 많이 크게 키우지 않는 게 좋아요. 분갈이 하실 때요. 그리고 다육이들을 국민 다육이 같은 애들은 이렇게 문양이 화려한 애들한테 심는 게 좋거든요. 화분 물구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다육이를 심으실 때 화분이랑 이렇게 비슷한 애들을 디자인된 아이들 이렇게 같이 해서 심는 게 굉장히 규칙적이고 또 아이들 진열했을 때 굉장히 이뻐요 비슷한 아이들로 해서 심어주시면 돼요. 크기는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오늘은 24개가 한세트예요 24개. 이렇게. 이 화분에서요, 요런 아이들, 이렇게 귀엽죠?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. 요런 아이들, 국민다육이 부담없이 심으셔도 되고, 뭐, 소인재금, 그런, 요런 아이들 심으면 굉장히 예쁘겠죠? <웃음> 귀여워요.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나는 느낌? 물구멍이요? 보이세요? <웃음> 아주 이 해바라기라고 해야되나 이꽃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요 보라색 화분 색감 너무 좋고요 어때요?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보고 계십니다 가격이랑 이렇게 또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화분 모양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프로가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으로 어때요? 이렇게 사각분도 있어요 귀여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정도 키우면 될것 같아요 귀엽죠? 문양이 화려하면 애들이 또 요즘에 예쁘게 물드는 본격적인 다육이들 철이잖아요? 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화분 사이즈죠? 건프로 또 이렇게 협찬받은? 앞광고하고 있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으로 내일부터 또 화분갈이 들어갑니다! <웃음> 어때요? 어,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화분이 국산이냐 중국산이냐의 차이는 뭐저 같은 초보는 뭐 크게 차이 있겠어요. 아직까지 이 플라스틱 화분이랑 이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으로 음, 이렇게 사용해서 불편한 거는 별로 없었어요. 물구멍이 만약에 작다 하시는 분들은 마사를 두껍게 깔고 그 위에 비빔밥을 올려주세요. 그럼 자세하게 풀샷 나갈게요. 봉봉이네 24종. 한 세트 89,900원이요.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. 건프로가 오늘 언박싱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. 다육이 영상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지만, 이렇게 다육이 화분도 여러분들께 틈틈이 영상으로 언박싱하고 있어요. 10% 할인가 89,900원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24종 한 세트구요. 24종 다육이 화분이요. 짠~ 이렇게 해서 모양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색감 좀 보시구요. 자유기들 여기에 심을 생각하니까 또 두근두근 거리는군요 우리 땅꼬마 재우고서 자유다 하면서 또 화분 언박싱을 하고 있는 건프로 자세한 화분 크기랑 금액 알려드릴게요 건프로의 수다 그래서 얼만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에? 우리 왕언니들 어때요 그래서 얼마냐고 <웃음> <웃음> 24종 화분 언박싱 결국 끝까지 보셨죠? <웃음> 다육이 화분 언박싱 영상 여러분 건프로랑 함께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육이 화분 어,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여러분들 건프로가 몇번 언박싱해서 다 아시죠? 느낌 괜찮죠? 크기도 다양하게 나와서요 네, 부담없이 또 저렴한 가격에 나와 가지고 구입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는 또 창종류는 거의 뭐 플라스틱 화분에 심는 경우가 많아요 물빠짐이 또 좋아야 되고 창종류 같은 경우는 좀더 크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어 가지고요 네, 요렇게 영상 속 다육이 화분들 마음에 드시나요 <웃음> 귀엽죠 색감도 되게 화려하고 선명해 가지고 저희 다육이들 그런 저가에 고가에 다육이 들이랑 어느 아이랑 심어도 다잘 맞을 것 같아요 다육이들이 요즘에 또 붉게 물들고 있는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뭐 1월달 되면 뭐더 예뻐지겠죠 12월 1월 뭐 이런때 아이들이 예쁜 옷 입으면 얼마나 또 크게 저희에게 힐링도 주고 감동을 주겠어요. 항상 젊었던 시절 젊은 느낌 싱싱하고 건강한 다육이들의 이 샤랄라한 이 느낌 이런걸 보면서 저희가 힐링하는거죠. 매일매일 다육이가 저희들을 웃게 해주는 것처럼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모두 많이 웃다 가셨으면 좋겠어요. 올망졸망 대박 다육이 화분. <웃음>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유튜브 검색창에 올망 졸망 다육이 화분 검색하셔도 다육이 화분이 나오고요. 이렇게 다육이 화분 협찬 건프로가 여러분들 덕분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 항상 건프로에게 관심 가져 주세요. 화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. 010-3052-0958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은 밴드에서도 판매하고 있고요. 010-3052-0958 매일매일 다육이 사는 여자 컨프로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, 따봉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그럼 또 다육이 영상으로 만나요. 모두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